골프를 배운 가 만에 데 머리를 올려주신 분이시도 합니다. 저한테는 언제나 스승같고 친구같은 멋진 분이신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조사기관의 신뢰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조잔를 기울이면서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정말 멋진 분이시고요.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 한다고 북한 정에서도 하는데 만약에 제 동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모르고 만났다면 학자 교수님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언제나 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이번 책을 보면 가장 멋진 부분이 제가 봤을 때 192페이지에 예, 어, 북한의 예, 같이 칭얼시키는 예,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우시면서도 또 굉장히 강한 리더십같또 언제나 이런 음, 어, 부분들을 기록하고 또 후배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선비 같은 모습, 이몸무의 모습을 다 갖고 계시는 정말 훌륭한 제동님이 아니시겠습니다. 오늘 시즌으로 축하드리고 어, 사업하는 입장에서 많은 또 리더 꿈꾸는 우리 많은 청년들, 지인들한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고요. 저도 어 아직 많이는 못 읽어봤는데요. 어 여러 번 읽도록 하면서 사백 0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찬 국회의원 입서 축사해 주시고 먼저 보니까 우리 이건저 제동님, 김영훈 제동님, 임반욱 제동님, 우리 김영훈 선배님 또 후배님들, 보고 싶은 얼굴들이 김열승교수포함해서 너무 많아서 참나잘 아, 왔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 우리 신동보 제동이 사관학교 1년 후배입니다. 후배일 때 정말로 평상시에 제가 어려울때 서로 언언도 하고 또 제가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또 어, 여러 부분에 어, 비판도 하고 어, 이렇게 어, 60 넘게 어,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어,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다 말할 수 없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항상 옆에서 어, 자꾸만 던질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하고 제가 다시 제자리로 어, 서는 아 어, 이랬다 많은 어, 도움을 주는 후배이자 친구입니다. 성 리더가 어떤 리더가 훌륭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답이 아마 저는 없다고 이래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훌륭한 리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볼도 많이 쓰시고 강의도 하시는 분들도 고도다실대 어, 저 또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은 배워야 될 그런 훌륭한 분들은 많더라. 하는 것 하면서 오늘 우리 신동부제독이 그동안 공생활에 또는 사회생활을 느꼈던 어, 여러가지 어, 중심을 잡던 이런 부분에서 좋은 글들이 후배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사이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 나타날 수 있는 아,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짧게 하려서 제가 그냥 건네겠습니다. 하여튼 <놀람> 나더 여러분 잘 보내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 재미있게 건강하게 어,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계의원님 축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저는 어, 신동부제도의 중학교 친구, 오랜 친구 어, 김성태 의원입니다. 어, 저는 어, 성균관대학교 어, 국정관리대학원장 역임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이제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 지금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오늘 그 출판을 어, 축하드리고 또 여기 정말 그 평소에 신동부 제도을 아끼시는 많은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 함께 이런 축하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저는 영광스럽고 어, 축하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어, 특히 예, 제가 기억하는 진동부 친구 어, 어릴 적부터 어리고또 진정성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 과연 또 군생활에서도 또이 새로운 어,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어, 실천적인 그런 어, 리더로서 정말 위기 속의 대한민국을 어, 전환점을 만들어준 영경의 전 어, 그리고 보아들이 어, 솔선에서 따르는 이제 그런 어, 진정한 어, 리더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그런 그, 어, 것을 담아서 출발하게 된 것을 어, 제가 다시 한번 어, 경화드리고 특히 에, 이 백부쪽에 보시면 제가 평소에 에, 저의 그 좌우명으로도 섞고 있는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다. 우리 마산중학교 정문에 놓여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 어,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보면서 어, 우리가 자라서 그런지 에, 그런 그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의지를 따지고 또 위기 속에 지금 대한민국 어, 새로운 변화 발전을 위해서 어, 함께 볼수 있는 동지로서 그런 또 동질감을 어, 느끼게 되는 어, 그런 좋은 책을 어,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그 리더들이 함께 읽고 또 공유하고 어, 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침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여기 같이 오신 어, 여러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창완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축사에 대해서는 우신동보제동이 전혀 저한테 온게 없었는데 <웃음> 사회보조동이 <사연 웃음> 아마 저를 갖다가 지나하신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보고 느낀 것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축사를 대신하고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신동보제동이 사실 저와 똑같은 군의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서 부대를 지휘하고 또 임무를 완수하고 또 부하들을 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고, 제가 동기생이지만 은 정말 존경심이 불어난다 라는 게첫 번째 그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해군이 정말 큰 실수했구나 <웃음> 이렇게 훌륭한 신동보 제도이원스타로그생을 끝냈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해군의 큰 손실이 군 전체에 대한 손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신동보제동이 만약에 해분을 안가고 공군으로 왔으면 최소한 삼정장군은 됐을 것 같습니다. <웃음> 저보다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높은 계획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반적생 내용 자체가 우리 군 후배들한테 괴감이 뭐 되고 또 감성기를 걸어가고 또 군을 지휘하 그런 모든 지휘관에게도 정말 지침서가 되는 그런 좋은 내용이 담겨있는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동거제 속에 출간을 축하드리면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축하를리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저.. 저는 사실 그 플라스틱 공장은 46년을 낳나장수기업 사장입니다. 또잘 아시지 못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정부서 <웃음> 제거이 곧난 얼굴을 영원히 정비를 훌륭한 기업이 있다. 그래서 제 얼굴은 둥판이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청하고 여기도 중소기업 2층에 가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이 둥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뭐기업인구보다 신동부를 만든 건 아니고 나이프 제가 조금 더 먹었습니다.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 더 유명한 게 제가 고도판단입니다도니다더 이상 넘어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오늘 처음 귀중한 자리에 와가지고 좋은 책도 보셨지만 검도판단을 올리고 어쩌면 알겠요시동부시초하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현역대 서울대학교에 EMP 경영대학원 a m &P, 그러니까 p 과정을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제가 또뭐 아시다시피 조금 돋들, 조금, 조금 렇게새겼졌습니까 제가 회의장을 하는까그에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친구처럼 지냅니다. 또한 가지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건제남내 아들 분니 남네 아들 언니. 그 한국체육대학원 내에다가 2학년을 마치고 아버지, 근데, 저는 뜻을 따뜻해 주겠습니다 어떤거? 저는 군대의 뜻을 주겠습니까? 3분 4학원 학교가 뭐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나가요 잘 나가서 그 아마 음... 작년에, 작년에 그 하천대학을 나와가지고 6, 군중령이로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일상에 구사단, 선봉대대장이대칭 <웃음> 그 대대장 취임식에 또 우리 신동부 제도로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 줘서 제가 아주 조금 조금 그좀 쪽이 좀덜받았어요더 <웃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 저 신동부인 <웃음> 요 책을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하고 아 이건 좀 비슷하면 이게 두 가지가 나거든요. <웃음> 하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무리 뭐 어쨌든 어쨌든 그래도 뭐군수 최고 뭐 통수권자인데 그분이 소속들이난마식 전에 그뭐 국회 있는 사람이 무슨 나체 사진을 이렇게 해서 국회 거부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했다뭐 그러는 그 내용이 제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이 친구 정말로 행동하는 양심 아닙니까? 행동하는 분이. 다른데로 뭔가 에, 에, 그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무를 먹어도 실질적으로 그 뜻을 실행할 수용는없다 근데 신동부장부 보니까 천안뭐 천안항이 다단1역그 북한 간청들를한방에다 끝냈다 아, 격침시켰다 그러는 내용을 볼때아이 친구 보기에는 새치같이 생겼잖아요 아이 친구가 더라고 앞으로도 오늘 이 축사 끝내고 나서 앞으로 제가 8달이 존경을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축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김혁수 제독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혁수 제독님은 심동보 제독이 함장 제임에 구장으로 직속 구하였다 정수업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제도입니다 어, 신동부 제도하고는 해군에서 인연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소년때 어, 신동부 제도의 해군 소위로 인관을 해가지고 어, 구축함 통신관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자 얼마 안 됐는데 그 한미연합훈련 대공전 훈련을 하는데 미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항공기를 적기로 가상을 해가지고 그 대공사황판에 기점을 하고 그것을 보고 실시간에 영어로 에어리포트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이신인소위가 얼마나 그 에어리포트를 잘하는지 미 구축함 보다도 더 잘해가지고 어그 항공모함 그 전단장으로부터 어 치아 전문을 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 신동모 소위는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령 때. 오나날 그 행사 때, 어, 그, 어느 나라 합참이장 안내 장교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합참이장이 어느 기업체를 이렇게 방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답사장 갔더니, 그 회사의 그 정우님이, 아, 우리 회사 임원의 딸과 그 신동보 제독 본인이 이 있는데, 그 신동보 제독이 어떠냐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찬을 하면서, 아니, 신동구 대의하고 결혼을 하는 그 아가씨가 누군데 내가 먼저 심사를 해야 된다. 이 <웃음> 이야기를 어, 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저 정모님의 다른 이분의 딸이 아니고 그 정모님의 딸, 지금 그미소 엄마, 네. 어, 친정아버지이고 또 신동구 제독의 그 장인이 되는 분입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제주항, f 페 함장으로 갔을 때, 신동보 중령이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도 어, 참모총장 그 의정과장을 하면서 이침수 계획도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함장 이침수 계획을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게 해놨는지 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어, 그 당시에 각함의 그 호술 능력 향상, 그 향상책을 어,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동보 그 부장이, 중량이 항전포 필중술이라는 제목을 들었습니다. 포술이라는 단어 앞에 항전포 필중술. 언제든지 쏠수 있는 포의 태세. 쏘았다 하면 명중을 시키는 바로 항전포 필중술의 어, 이 제목을 가지고 전단에서 대표로 뽑히고, 황대사령부에서 대표로 뽑히고, 해군착전사에서 우리 배가 대표로 이렇게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 제가 타고 있던 이 배가 최신함이었고, 또어 전투함 중에서도 제일 큰 배였습니다. 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행사, 또 국방부로부터 상급부대의 검사를 계속 받았는데, 어 제가 이제 부장을 두 사람을 이렇게 지내봤는데, 한 부장은 야, 너희들 청소 깨끗이 하고, 옷도 잘 입고, 훈련할 목소, 때 목소리 크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동부 부장은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해서 국민과 또 우리 상급 부사에게 대한민국 의 해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해군을 대표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선조원들이 얼마 청소도 잘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훈련할 때 목소리도 크게 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관실하고 사병식 당이 전부 다꽉 차가지고 선임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그 우리 그 대원들은 김밥을 싸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본행 주변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도 한 사람도 아,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와 검열과 이들을 하다 보니까 항전포 폐주술은 포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 캐치 프레이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물를주든지 간에 행사든 검열이건 훈련이건 어떤 인물를 주더라도 언제든지 할수 있는 배 태세, 했다면 하 최고라고 칭찬받는 그런 배가 되도록 우리 신동부 제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승조원들은함장보다 부장은 더 좋아, 또 손님들이나 금들간도 신동부 그 부장을 함장으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웃음> 신동부 제독 때문에 제가 원리를쓸 일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가지고 업무 능력이 태어 돼가지고 <웃음> <웃음> 아, 어, 어, 그동안에 이제 신통고 제독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 글을 쓰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강의를 해왔던 내용을 오늘 어, 필승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어,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어, 그동안에 저는 이제 실전 리더십, 또 리더십 십계명 이런 글들을 신통고 제독이 쓰는 글을 많이 이제 봤는데 일반적으로 리더십 하면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내수 잘다른게 하는 것이 어,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동부제독에 그려보면 은 국가관과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나 조직의 임무와 목표 그리고 조직원에 대한 사랑 그리고 리더로서의 솔선수범 어, 이런 것들이 다 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더십은 티어리 이론이 아니고 또 스킬이나 테크리 기술도 아니고 리더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공자도 기신정 분령에 리더가 바르면 지시를 안 해도 행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신동보 제독이 쓴, 어, 리, 필승 리더십은 책상에서 쓴 이론적인 리더십 책이 아니라 어, 신동보 제독 자신 또 신동보 제독의 삶을 어, 이렇게 쓴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책이 군의 어, 후배와 조직을 관리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훌륭한 신동부제도이 앞으로 군과 국가를 위해서 더 크게 어, 아 지난번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신동부제도은 지난번에 표창을 가그 전시한 그 전시물을 국회에서 세리 무슨 아, 그 유명한 제도는요 내빈들의 축사 순수입니다. 네. 표창원이가 국회에서 의원행을 지지하고 <웃음> 박근혜 대통령 모욕 그림을 때리 작살낸 분 남아서 새벽 도시 조금 넓대서 아마 어, 그때가 위인것 같습니다. 또 그때가 바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때 지금 북쪽은 기반이 없고 기둥이 약하고 기소가 없고 뭐 저력이 없고, 근데 이것은 중대한 하체 양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내용은 필생증사, 필사증사 이것인데 그 점을 제가 표지 의 사진이 나타나것 같습니다. 저는 진주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외갓집이 하만입니다. 우리 신동고 제동은 하만 출신입니다. 그외갓집 제가 이런 책을 받아보긴 하 아시지요 노산 이은상 선생님 그 생존 때 제가 27살때 총무 문화원장을 했습니다. 그래 노산 선생님 댁을 가서 그 선생님 난종 일기을 쓰고 계시는데